기주부입니다. 오늘은 어, 돈티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돈티슈는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음, 주변 분들에게 선물할 때 특히 부모님 생신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20만원어치를 바꿔봤어요. 와좀 많아 보이려고 1 0 0 0원짜리5 0 0 0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5만원은 하나만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새돈이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은행에서 잘안바꿔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의미를 두고 봉티슈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런 휴지를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요 깍티슈면 좋고요 이렇게 길거나 아니면 작은 것도 상관은 없으세요 우선 새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위에부터 한번 뜯어 볼게요 위에 뜯어 보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쪽에서 둘 중에 한 군데만 하셔야 돼요. 한 군데만 하셔가지고 뜯어주세요. 이게 뜯을 때 조금 잘 뜯어야 돼요. 이렇게 잘안 뜯어지면 안 예쁘게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잘 뜯어주세요.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뜯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막 찢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뜯었고요. 이렇게 뜯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돈이 우치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윗부분에? 윗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 1 정도 휴지만 조금 빼주세요. 빼주시고요. 한요 정도 빼볼게요. 요 정도 빼주시고요. 나머지는 잘 말아서, 이렇게 일단 하나를, 일단 이렇게 빼줄게요, 일단. 이거는 지금은 상관없고요 이렇게 준비가 어, 다 되었으면 이제 돈을 붙여볼게요 돈은 저는 5만원짜리가 맨 마지막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다 붙여주시고요 만원짜리로 붙여주시는데 여기서 첫판을 알려드리면 어, 그냥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는 떼시는 분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좀 불투명한 테이프 있죠. 이 불투명한 테이프는 좀잘 떨어지니까요. 이걸로 웬만하면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씩 붙여볼게요. 이거 붙여보는 붙여는 것도 너무너무 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돈을 작게 하거나 아니면... 어, 액수를 조금씩 크게 하시면 조금 덜덜 덜 걸리겠죠 시간은.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보통 끝 부분에 붙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떼시는 분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반쯤으로 해서 하나씩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붙여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한쪽으로 이제 나오는 나오기 때문에. 방향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겠죠?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 차근차근 붙여볼게요.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테이프도 빨리빨리 떼서서 붙이시면은 좋겠죠? 만원, 어, 차례대로 해서 만원, 오만원, 만원, 오천원, 천원 이런식으로 해 볼게요. 이렇게 니까 조금 쉬워보이죠? 나중에 이렇게 떼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조금 완성됐다면 접으면서 하시면 돼요. 만원짜리 끝났어요 이제 5천원짜리 1,000원짜리를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약간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고모님을 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맨 끝에 어맨 끝에 편지를 같이 돌돌 말아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편지 읽는 재미도 또 있어요 그래서 각 부모님에게 드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편지도 써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도 이렇게 돈이랑 똑같이 잘라서 종이처럼 똑같이 이렇게 한 장을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끝에 맨 마지막에 들어갈 부분에 편지를 붙여주시면 더욱 더 의미 있는 선물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신중하게 붙이다가요. 나중에는 조금 편하게 되거든요. 천원짜리 붙인 차례인데요. 천원짜리도 열심히 붙여볼게요. 여기 세분이 섞여 있어서 기분이 좀 좋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접어주세요. 테이프 붙이는 거 말고는 힘든 게 없어요 테이프만 열심히 잘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게 받으시는 분도 어... 스티커... 그 일반 쓰는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너무 꼼꼼하게 붙여주시면 돈은 받아도 진짜 짜증 날수 있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떼기도 좋은 돈티슈를 만들어서 기분 좋게 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좋은 선물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 떼서 요정, 요 정도 길이 정도 떼거든요?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붙여보니까. 너무 길어도 별로 안 좋고요. 플렉스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5만 원짜리를 요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만 원짜리를 하시면 돼요. 저처럼 천 원짜리 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붙일 필요는 없답니다. 물론 뭐 10만, 10만 원을천 원짜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나 힘든 것 같고요. 몇장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흘러내서 다섯 장 남았네요. 다섯 장 돌돌. 테이프가 들어가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투명 테이프를 쓰셔서 이렇게 다 붙여주시고요. 이 모서리 같은 거 이렇게 접힌 거는 웬만하면 예쁘게 잘 펴서 주시고요. 이제 끝,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네, 이제 다 붙였는데요.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쪽 부분이 휴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5만원짜리 맨 안쪽으로 들어갈 것부터 해서 접어주시는데요. 저는 접을 때 이런 돌돌 많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해주시면 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빼주신 다음에 돌돌돌 돌돌, 말아줬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말아주시면 돼요.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돌돌돌돌 말아가죠? 돌돌돌돌 말아주시고요. 엉킨 때는 이렇게 잘 풀어서 해주셔야 돼요. 또좀 짱짱하게 해주시는 게 왜냐면 길이 드려지기 때문에 힘들어, 힘들게 다 했는데 풀리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돌돌 짱짱하게 해주셔야지 딱 만들었을때 어느정도 풀리는게 좀덜 풀리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편지 부분은 이쪽 안쪽으로 해서 똑같이 둥모 양으로 해서 넣으시면 음 훨씬 더 좋은 선물이 되니까요. 꼭 편지를 넣어서 선물에 붙이기 추천드려요. 이제 이렇게 돌돌돌돌 말으면 이제 거의 진짜 끝났어요. 자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돈티슈가 슛 나와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짧으면 또 받으시는 분이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조금 두툼해야 받으시는 분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거의 다 완성됐어요. 이렇게 완성해서요. 이 아까 휴지 있죠? 휴지에서. 이거 뜯어놓은 거에서요. 이거는 쑥 집어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넣어 주시고요. 여 뜯어놓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아진 부분으로 해서 이 정도 한두장 정도를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프로, 이땐 테이프로 좀잘 붙여 주셔야 되는데 여기 위에다 붙여줄게요. 일단 이렇게 붙여주시고 풀리니까요. 이렇게 돈을 좀잘 잡아서 붙여주세요. 휴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좀 붙여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할 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좀... 성격이 급하시다 하는 분들은 한 장만 해도 되는데 너무 한 장만 하면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저는 딱두 장으로 해볼게요. 두 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돈을 집어 넣어줘요, 일단. 그리고 돈도 잘 넣어주시고요. 휴지로 시도 꽁꽁꽁꽁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돈이 보일 수 있어요. 돈을. 조금 최대한 안쪽으로 해서 휴지를 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돈이 잘안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음, 여기를 잘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는 양면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양면테이프를 양면테이프를 준비해 볼게요. <웃음> 양면테이프.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로요. 음, 양면 테이프가 참 오래돼서 별로 안 좋은 부분은 떼내고요. 좋은 부분만 써볼게요. 조금 벌어두고 좋은 부분만. 이렇게 여기 이쪽 뜯었던 부분, 뜯었던 부분 두 쪽만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이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이렇게 꾸물이 이렇게 펴서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맞춰서 대충 여기 바깥에 안 나오게 이쪽 안쪽 부분에 원래 붙였던 부분으로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꾹꾹 눌러서 떼줍니다. 떼줬고요 여기도 하나 떼줍니다. 떼준 다음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똑바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두기. 안 붙는다면 손을 넣어서 짝짝짝짝 잘 붙여주세요.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 더 붙여주세요. 위에 부분에 어, 위에 부분에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위에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여기 하나 더 붙여주세요. 힘이 없어서 보통 좀 두툼한 양면테이프나 힘이 있는 양면테이프는 저처럼 이렇게 안 붙여줘도 되고요. 그냥 붙기만 하면 웬만큼 완성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들고 가시다가 떼지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붙이시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시고 어, 되게 안 붙네. 해주시고요. 일단 붙였다고 하고요. <웃음> 붙였다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슝 하고요. 하나 더 뽑을 때슝 나와요. 와! 본 티슈! 와! 이렇게 계속 나와요. 짜잔 짜잔 짜잔 와! 돈이 나왔습니다. 뽑는 재미도 있네요. <웃음> 그러면 이렇게 돈티슈 만들어서 예쁘게 명절 선물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신 선물로 요긴하게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기즈버였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